오! 안녕 가만있어 옳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갑자기 씻고 있는데 아 뭔가? 겟레디윗미를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찍게 갑자기 찍게 된 거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얼굴이 땡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해볼게요 뭐야 왜, 왜 이렇게 됐어? <웃음>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할게 아니야 이거 좀 너무 높아 줌을 할까요? 줌? 줌 어떻게 하지? 저 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오오 <웃음> 아 몰라 일단 편집할 때 자르던데 자 암튼 스킨 이거 르블랑 라인 아 원래 이 라인만 썼었는데 그 이드라 라인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 스킨은 다안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안 보이네 암튼 요거다 쓰면 이드라로 갈아탈 거예요 바로 크림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촉촉하고 근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근데 이게 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건가?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설정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제가 엄청 건성이어가지고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라메르 요거 친한 언니가 이거 샘플 줘가지고 한 3일째 쓰고 있는데 역시 라메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집어 놓으셨다 아니 이렇게 습한 날씨에도 건조하면은 진짜 저 같은 피부는 살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다 왔는데 한국 들어온 지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캐나다가 제가 있었던 데가 날씨가 진짜 건조해아 이거 저 이거 에센 오브 얼굴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아 건조해 요거 티트리 오일이 좋다길래 얼마 전에 한번 사봤습니다 스킨케어 끝 근데 너무 유분이 많으면 안 되니까 다이소 이거 알시죠 마...그린티... 암튼 기름종이로 한번 오일을 컨트롤 해봅시다 왜? 왜? 홍시! 왜? 네 저는 근데 헤어드라이기를 별로 안 써요 귀찮아서 이거 프레스티지인가? 맞네 듀얼 프레스티지 이거 시어글로 모르겠어요 선크림 좀 피부에 자극 없는 선크림이라고 해서 일단 촉촉하긴 해요 촉촉하긴 한데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이렇게 너무 급할 땐 파운데이션 대신 선크림도 바르고 하기에 좋다 어느정도 이렇게 톤업이 돼가지고 지금 화면이 너무 하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진짜 속상하네요 제가 얼른 그 거치대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고 여러분 여기 좀 색깔 하얀건 보이시죠? 아니 눈썹도 안 보여 아무튼 바르고 있어요 열심히 이거 페리페라 21 물복 빛 요거를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뭔가 화장을 더 할까? 그렇다면, 아이라인을. 오, 잡혔다 입생로랑 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 차은품 받으려고 얼마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끼워넣기로 산 건데, 어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고. 남은 거 언더에도 좀 발라주고 안 보이시죠? 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 머지 아이라이너 진짜 사랑합니다. 요거 이 색깔 색깔 써져 있나? 로지 버건디 로지 버건디로 여기 아래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하면은 간단한 진짜 5분 메이크업 끝. 나 이제 빨리 옷갈아입어옷갈아입어 옷 어떻게 끄지 이거? 지금 아래층 어딘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이모양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카와이한 와이키키걸 나시를 입었고요 가방은 이렇게 귀여운 거그 다음에 바지도 이런 연청 찌찌청 이런 걸 입었고 신발은 슈콘마보니 오늘 패디도 바꿀 거니까 지금 잘 봐주세요. 마지막이에요. 다필이면 오늘 멀리에 주차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뛰어야 돼. 어디아 어, 여기 여기.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찾았다. <웃음> 어머 비 온다. 오히려 좋아. 세 차. 비 <웃음> 많이 와. 어떡하지? 차에서 안 내리면 되지. 오늘 반지, 이렇게 꼈고요. 내일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제 좀더 영롱한 걸로, 여름 버전으로 갈 것입니다. 아, 신호 밝힐까봐 불안해. <목소리> 지금 드디어 네일이랑 페디큐어가 끝이 나고 2시 예약이었으니까 한 4시간 동안 엉덩이 박살 날 뻔하고 아때때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카메라를 으악. 여기다가 두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 바로 넘어질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약간 운전 운전면허 그거 유튜브, 나 면허 딸때 연습하던 그 유튜브 채널 보는 것 같은데. 요 떨어질 것 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떨어질 것 같아. 여기다 두면 진짜 저세상 각도죠?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쪽팔려요, 지금. 지금 차가 아직 선탱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진심 거짓말 하고 안하고 한 스무 명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쪽팔려요! 진짜! <웃음> 벗어났다! 빨리 썬팅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제 차를 타기 좀 꺼려하더라고요 나도 안 태워줄 거야 여러분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50분째인데 어떻게 강남에서 잠실까지 50분이 넘게 걸리는지 아직 잠실에 도착도 못했고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집 가고 싶은데 카메라 배터리도 없네요. 신난다. 너무 배가 고파 진짜. 아무튼 운전에 다시 집중을 할게 없어. 그냥 주차장이라서. 가자. 이제 카메라 배터리도 진짜 전안 눌러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응, 엄마 반가워 엄마 기 있다 이기 있다 이기 있다 뭐뭐 어떡하고 싶어 <웃음>